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저희가 우아하고 아름답게 또한 때로는 부티나게 옷을 입을 수 있는지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. 오늘의 영상은 난 알아요 님의 부탁으로 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아주 멋지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 방법을 제가 다섯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. 첫 번째는 털을 이용한 옷입니다. 제가 지금 민자로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요 여기에 털이 달려있는 머플러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착장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다섯 개의 사진들은 퍼, 즉 털을 덧댄 코트입니다. 요즘은 인조모피도 잘 나오는데요. 일반적인 코트에 퍼를 덧댄 코트와 퍼가 없는 코트와는 차이점이 많습니다. 첫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는요. 퍼 컬러로 코트에 배색을 주었고요. 두 번째, 다섯 번째는 코트 컬러와 아주 동일하게 퍼 컬러를 맞춰서 코디를 하였습니다. 이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코트에 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점이 많으니까요. 포가 있는 제품으로 구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캐주얼한 옷보다는 저희가 정장이 더 우아하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저희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요. 사실 캐주얼한 옷을 입으셔도 굉장히 아름다워요. 젊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요건 중에 하나이거든요. 하지만 저희가 이 중년에는 이 중년의 우아함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옷을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따라서 캐주얼하게 그냥 청바지를 입는 것보다도요. 청을 입되 좀더더내 자신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옷이 더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캐주얼한 것보다 캐주얼한 옷보다는 저희가 정장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제가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. 한번 보시죠. 네, 세 번째는 붙이 나는 색상의 옷을 입는 겁니다. 저희가 색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제가 입은 거는 이 중간통인데요. 저희가 이 중간통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내추럴한 컬러의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모노톤 이 흑백과 이 모노톤 컬러의 옷을 입는다든지 그런 컬러의 옷은 저희 자신을 돋보이게 만듭니다. 부티나는 색상은요 이 사진처럼 내추럴 컬러와의 코디와 톤 다운된 컬러그룹과의 코디인데요 이네개의 사진들은요 화이트에서 베이지, 베이지에서 브라운까지의 컬러와의 그룹이고요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자아내는 스타일과 컬러입니다 네 젊었을 때는 티셔츠와 청바지만으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요 중년에 접어들면 요 결혼식이나 동창회, 상견례 등 공식적인 행사가 늘어나기에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다섯 개 사진은 요 시크하면서도 멋스럽고 우아하게 우리들의 이미지를 컬러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또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화이트에서 베이지, 베이지에서 브라운, 브라운에서 블랙까지의 컬러인데요. 이러한 컬러들을 부티나는 색상으로 이미지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스타일이며 컬러입니다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네 네 번째는 원단입니다. 저희가 원단을 선택을 할 때는요. 뭐 스웨드라든지 아니면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털이 들어간 것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좀더 가치가 있는 그런 옷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. 세 가지 종류의 그런 옷으로 자주 입으실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해드립니다. 이번 연도에 가죽을 이용한 트렌드가 많이 부상하고 있는데요. 가죽과 세무는 스타일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원단이며 요즘 인조 세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입으시면 우리를 돋보이게 만듭니다. 다섯번째는 머플러를 이용한 코디 방법 네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벨트와의 코디, 두번째는 세로로 길게 코디하는 거고요 세번째는 숄코디, 네번째는 단색으로 포인트를 줬을 때의 코디입니다. 먼저 저희가 이 머플러와 이 스카프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머플러는요 두껍고 방한 용도로 목에 둘러 체온을 보호하는 것이고요. 스카프는 얇은 천으로 머리에 쓰거나 목에 두를 때 스타일에 포인트를 줄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자 보시면 요네개 사진 다이 벨트로 포인트를 줘서 멋스럽고 우아하게 코디를 하였습니다. 만약에 배가 많이 나온 분들은요, 이 벨트 착용 시, 이 배가 가장 많이 나온 부분에 벨트를 얹는다는 느낌으로 걸치시는 것이 중년 벨트 위치를 정하는데 포인트인데요. 배가 많이 나온 분들은요, 좀 얇은 머플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찬가지로 벨트를 이용한 다섯 개의 사진입니다. 다양한 스카프와 머플러를 이용하여 이 벨트로 포인트를 주면 멋지고 세련되고 우아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88사이즈 분이나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요 머플러 선택시 얇은 머플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로로 길게 스카프를 이용한 코디 방법입니다. 중년에 세로로 길게 코디하면 어떤 점이 틀려 보일까요? 날씬하게 보이고요.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. 네, 이번에는 세로로 길게 롱 머플러를 옆으로 코디하고 벨트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. 멋스럽죠? 다양한 방법으로 머플러를 이용해서 코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는 숄입니다. 겨울에도 숄은 방한 용도로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이지만 요 여름에도 이 숄을 이용한 코디법은 우아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. 네 번째는 단색의 머플러를 코디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옷 컬러와 동일하게 코디하는 거고요. 포인트 컬러로 코디하는 방법인데요. 사진을 보시면요, 이 다섯 개의 사진은요, 옷 컬러와 동일한 컬러로 코디하는 방법입니다. 이러한 코디 방법은요, 스타일을 아주 심플하면서도 멋스럽게 만드는 코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포인트 컬러로 이용한 코디 방법입니다. 이 다섯 개 사진은요, 제가 주로 사용하는 코디 방법인데요. 옷 컬러와 배색이 되도록 코디하시면 더 멋스럽고 세련되어 보이며 감각적으로 보입니다.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? 제가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요 여러분들이 이 중년에도 우아하고 아름답게 또한 지적으로 또한 부티나게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